반갑습니다 아, 교당에서 지난주에 2인 법회를 보고 오늘은 총부에 와서 부인 법회를 보는 순서가 됐습니다 아, 교당에 오늘 신촌교당에도 프랑 붙이고 새로 오시는 교무님들 맞이하는 이제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어, 제가 총부 오늘 법회를 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에, 어른들 심부름으로 어, 총부를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에, 저더러 어떤 인연으로 원불교에 에, 인연이 됐는지 그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나는 그냥 모태신앙이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인연이 돼 있어서 특별한 일이 인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른들 신부름으로 다니던 총부가 이제 어,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모시고 공부했던 학생회 때 어른들도 학생회 때 저를 가르쳐주시는 교무님들께서는 벌써 다 퇴임을 하셔서 원로원에 계시고 또 수도원에 계시고 다 그렇고요. 또 처음 졸업을 하고 부교무를 가서 어설프게 살았는데 예쁘게 봐주시고 가르쳐주셨던 교무님도 또 퇴임해서 수도원에 계시고 다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총부에 와서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저는 참 행복하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많은 교무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그러는 속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모태신앙의 인연을 가진 덕을 제가 톡톡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어른들께 무슨 특별한 법문을 드리는 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요즘 어, 우리 사회의 화두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화두가 어, 우리 사회의 이제 중심 그 의도가 되어 있죠 어, 그런데 OECD에서 더 나은 삶의 지수를 조사를 하니까 조사 대상 아닌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35번째래요. 아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종사님 법문으로 하면 이사 병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과 마음 공부 이치를 하는 것이 삶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된다 하는 가르침이 오랜 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에, 교리를 해석하고 하면서 이걸 제가 바꾸어서 일과 삶의 균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 발표하는 통계청의 그 자료를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대종사님께서는 이사병행을 하셨는데 요즘 현대 학문을 하는 학자들은 그걸 일과 삶의 균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에,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교화를 교당에 책임지고 하게 되면 아, 늘 아, 마음이 좀 조급해지죠 아, 저 옆에 큰 순복음교회는 아, 주일이면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인다는데 우리 교당은 겨우 백여 명 어, 넘으면 교도가 많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언제 우리 절이 될까 그랬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도님들사 교당에 다니시면서 기쁨을 느끼시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 대종사님께서 일과 삶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다 해주신 그 가르침이 곳곳에 다 묻어있기 때문에 교당에 다니시면 어느샌가 교도님들께서 아, 참 나는... 어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 않나 싶었습니다. 에그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걸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줄임말로는 워라벨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워라벨의 가치가 우리 교리하고 함께 에 젊은이들에게 전달이 되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교당에도 또 많은 청년들이 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가르치면은요 잘안 와요. 그런데 예. 재미가 들어가고 삶에 유익함이 들어갔다 생각이 되는 되면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교정원에 부임해서 이제 교조 총부의 간부들이 연찬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연찬을 하고 어, 어, 교정의 핵심 가치를 세 가지로 정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혁신이고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이렇게 세그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총부의 간부들이 새로 어, 부임을 해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이세 가치를 에,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종부의 모든 일들을 해갈 걸로 어, 믿습니다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 종부, 종부사님께서 취임 법문에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하고 그 맥이 다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어, 언제 행복을 느끼냐 그러면 제가 우리 교무님들도 어, 기분 좋고 부담없이 행복하다 할 때는 자그마한 소소한 일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무슨 큰 거창한 걸 가지고 불사를 하는 걸 가지고 행복하다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쉽게 들어보지 못했고 자그마한 일들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선을 하다가 그동안 가졌던 의심머리가 하나 해결된다든지 예, 또 어떨 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 그동안에 잘 접하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자그마한 일들에서 그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우리가 이 과욕을 부리지 않는 삶 속에 행복이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어, 뭘좀 대단하게 좀 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에, 그렇게 과욕을 부리다 보면 늘 짐이 어깨에 많이 지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게 에, 참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일까? 나는 일만 하는 거 아닐까? 에, 이런 생각들이 에, 우리를 그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과욕을 부리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가 생각을 제가 해보니 그거는 아, 일상의 평상시의 삶 아, 일상의 삶이 그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 저, 선대 종목사님들께서는 일과의 등력해야 한다 하시고 어, 전산 종목사님께서는 아, 상시응용주의상 속에서 행복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 법회를 볼 때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저희가 외우잖아요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이 처음에 저는 아홉 가지나 되니까 좀좀 많은 거 아닐까 이거 한 반절 좀 줄이면 훨씬 지키기가 쉬울 텐데 그래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에, 저희가 일상수행의 요법을 에, 외우고 그걸 일과를 지켜가는데 저희가 그걸 적용하고 실천을 하다 보면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아, 새로운 마음은 아, 어디에 담느냐 그러면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시간에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흘러가는 새로운 시간 속에 새로운 마음을 담아내면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행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상성의 요법을 저는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연초가 되니까 교도님들도 그러시고 더러 주변에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아그 올해 운수는 어떻게 될까? 이걸 봐주는 곳을 다니세요. 신촌교당에도 있으면 지금은 이제 교도님이 되셨어요. 근데 교당 선호집 아 건너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이 사주를 잘 봐주세요. 그래서 잘 맞춘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교당에 와서 물어요. 교도 아닌 분들이 여기 혹시 사주 안 봐주세요? 물어요. 그런데 이제 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그 할아버지가 교도가 아니셨어요. 그런데 요몇년 사이에 그집 가족들을 다 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 교당에 다니는데 그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물어보고 고 어, 이름도 지어달라고 또 가서 거기서 지어가지고 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어, 저희가 어,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점집에 가서 뭘 이렇게 부적을 써갖고 오는 것이 비결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에 아홉 가지 말씀을 해주신 걸 어, 일과 속에 늘그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 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담아내면 그게 비결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나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게 음,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저에게 주어져 있는 수도원의 일과를 지내면 자연이 나아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얼마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 독일에 이제 그 봉불식이 있어서 가는 길에 에 들어가는 게 노르웨이의 그 피오르, 송네 피오르가 유명하다고 거기를 코스를 잡아서 보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어, 송네 피오르를 어,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그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에, 기차를 타고 쭉 가면서 보니까 그 자연환경이 아,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이었는데요. 어, 이 사람들이 왜 이 자연환경도 좋지만 음, 그 행복하게 살까 아,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노르웨이하고 덴마크에는 휴게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이 휴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물었더니 아,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휴게다 그렇게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 근데 요즘 어, 2030 시대 근데 20대 30대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노멀 크러시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과거 기성세대가 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노멀 크러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 김영삼 대통령 일화 중에 책상에다가 대통령 이렇게 칼로 파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책상에가 하여튼 뭐 대통령이라고 파는 게 쉽지 않게 볼수 있는 예, 글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거를 거기다가 뭐 나는 판사 되겠다, 뭐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낙서들을 많이 해놨는데 요즘 20, 30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연세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교당에 제법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너는 졸, 졸업하고 또는 너 졸업했으니까 뭐 할래? 그러면 뭐 삼성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겠다 아니면 무슨 뭐 회계사나 변호사가 되겠다 그런 아이들보다 아, 나는 시골 자연 조 환경이 좋은 데 가서 어, 카페를 하겠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허브를 좀 키우겠다 뭐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아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생각을 하기를 아 저놈 저 지금 부모 속 되게 썩이겠다 예 네, 그래 생각을 했어요 아 부모는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연대 가고 서울대 가게 가르치려 고 그러면 어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쓰고 아이를 키워서 가르쳤겠어요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실력이 있는데 이놈이 겨우 한다는 게 아, 시골 경치 좋은 강가에 가서 카페나 하겠다고 그러면 서울대에게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겠다. 그런 아이들이 제법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뭐 연봉이 뭐 3억씩 이렇게 받고 살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때려치고 우 대관령으로 들어가고 설악산으로 들어가고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제주도로또 가고 막 그래요. 애들이. 그런데 그 애들은 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어, 어느 그 학습교재 만드는 출판사의 편집자로 이, 어, 일하는 정예성 씨라고 26살 먹었는데 어, 서울대 졸업생이 유명한 외교관이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 가서 대사관에 가서 근무하면 될 건데 집어치우고 출판사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출판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얼마 받는지 아세요? 185만원 받아요 185만원 받으면 전부 출신 연금하고 큰 차이가 나나요? 저 남자 교무님들은 그 생활지원금 받고 그러면 조금 덜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만원은 좀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또 방송작가로 잘 나가던 박태훈씨는 연봉 3억 이상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치우고 대관령 양 대관령에 가서 목장에 가서 양떼 관리합니다. 양떼. <웃음>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예, <웃음> 또 스타트업을 하던 김서진 씨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되지도 않는데, 어, 그앱 개발하는 게 재미있어 갖고, 그거 개발한다고 방구석에 그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걸 행복해해요. 또 인테리어 회사를 하던 어, 사장 한 분은. 다 치우고는 자기는 소목공 소목장 이게 대패질하고 나무 썰고 해서 뭐 만드는 거 그게 자기 취미에 맞다고 목공소를 조그만 하는 걸 차려서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20대 30대의 의식 성향인 거죠 그래서 일과 삶을 어떻게 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맞춰서 행복하게 살까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돈이 먼저가 아닌 세상에 됐다 하는 것이죠 그게 저희가 청소년 교화를 하고 전 새로운 전무 출신 지원자들을 발굴하는데 차안해야될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바라고 있는 요구가 어딘지를 모르고 다 모아서 야 교리 공부하자 그래서 정전 외우라고 처음부터 시키고 대중경 해석하자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만 아이들을 교화해서 어,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을 알아야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총부에 새로 부임해서 근무를 하는 그 간부들의 공통된 화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 두 번째는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키워드로 삼았는데요. 뭐 혁신이라고 그러면 그걸 바꾸면 우리말로는 개벽이고 뭐또 쉬운 말로 하면 변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날 에수르 전당에서 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어 하고 KBS 교양학단이 중심이 돼서 연주하는 어 신년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관이 나오고 초청을 해서 어, 참여를 해서 공연을 잘 보고 왔어요. 요즘 어, 영화 한편도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지난 어, 하반기 때부터는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어, 문체부 장관 덕분에 공연을 잘 봤는데 공연을 하는데 이제 요즘은 공연을 할 때도 보면 여성 지휘자들이 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 오페라 지휘하는 걸 덜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 경씨라고 하는 지휘자가 지휘를 참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공연을 보여 주셨는데 이 교향악단이 연주하기 전에 뭘 하냐 고 그러면 음을 맞추는 걸 하잖아요. 그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튜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보의 연주자가 라 음을 잡아주면 그거에 맞춰서 각종 악기들이 다 음을 맞춰서 그걸 어, 조율을 해 악기를 조율을 해놓고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그 연주를 보면서 혁신이라고 하는 건 저런 거 아닐까?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 순간 일을 시작을 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기에 바탕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창립정신을 강조하고 하는 것은 일을 할 때마다 튜닝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거의 고루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가 새로 연주해야 될 악기들을 각자 자기 역할 맡은 자리에서 음을 고르게 맞춰서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 저희 이해를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게 예술이다 그러는데 삶이 예술이 되려 그러면 반드시 일을 할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튜닝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어, 성탑에 가서 어, 이제 에, 기도하시고. 또 대종사님 성탑에 가시면 심고 드리고 난 다음에 성탑 탑돌이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탑돌이를 하시면 거기에 부조로 십상이 다 세워져 있죠 근데 제가 몇해 전에 탑돌이를 이렇게 한 두어 바퀴 하면서 유심히 그걸 봤어요 전에는 십상을 그냥 외우고 대종사님 생애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대중사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걸 유심히 지나가다 보니까 십상 중에 다섯 번째까지는 뭐냐 그러면 공부하신 이야기예요. 공부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는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그 대각의 경륜을 펴기 위해서 순서를 잡아서 일을 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 대종사님 후회로 사는데 그러면 어, 믿음을 가지고 출가를 해서 일터에 나갔을 때 일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제가 미쳤습니다 어, 대종사님 일하, 일하셨던 순서의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일을 하면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대종사님 일하는 순서가 계셨으니까 그 순서대로 따라서 하면 좀 수월하겠다 하는 어, 생각을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일을, 일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저축조합운동 하시고 방언공사 하시고 어, 그리고 나서 어, 기도하시고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재법성제에 가서 어, 교제를 만드시고 그리고 총부에 오셔서 회상을 여시고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당에 가서 근무를 하고 기관을 만들어서 개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이치를 궁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거는 대종사님 삶의 지혜를 저희가 얻어서 개척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처음에 교당에 나가서 교도가 대종사님도 구름같은 제자가 모였다 총부의 법회 보면 하셨어도 3 40명이 모였다, 모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물며 저희가 가서 아, 교무, 내 네, 이제 교무가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도 가지고 있으니까 설교도 뭐 나름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겠지 하고 기대를 해봐야 몇명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사람이 모여들려고 그러면 대종사님 일하셨던 순서대로 어, 그렇게 저축조합 운동하고 그리고 방은 막고 그리고 또교재 예, 정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순서대로 같이 일을 하면 점차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실제로 시도를 한번 했어요 신촌에 있으면서 시도를 했더니 아, 사람이 모여들더라고요 에, 그 전에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해가지고 한 2년 했더니 사람이 잘안 와요 어, 그한 2년 동안에 어르신들 돌아가시기만 엄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도제 반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럴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대종사님 하셨던 거 흉대를 했더니 남자교도들이 한 20여 명쯤 2, 3년 사이에 모였어요. 이제 새로 가르쳐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못 시키고 지금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척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서의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다 싶습니다 그것이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제 총부에 새로 일을 하시는 간부들 을또 교무님들께서는 그런 어, 개척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그게 현장에 사는 분들에게 공명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 그 에너지가 파장 되어서 나갈 거다 하는 게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하는 가치의 중심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래다 그렇게 정했어요. 미래다. 아, 미래는 아뭐 세상을 새롭게 이렇게 종부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문하고 그 가치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아, 미래 세상을 개교우 동기에 보면 낙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함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미래 가치의 핵심은 아,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에 그 규결점이 어, 있을 건데요. 어, 대종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나온 세계로 갑시다. 그러면 금방 공감이 되지를 않잖아요. 예. 예, 그리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활동이 되리라고 어,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전, 저희, 이제, 에, 교화가 잘 되려고 그러면 지역사회 시민들하고 교당이 공감하는 그 관심거리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교 중에 함께 하는 어, 선후배 전무 출신들이 또 행복하려고 그러면 어떤 하나의 가치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고 함께 호흡는 노력들을 저희가 해가야 되는데 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나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곳이 마음에 좋아야 한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야 한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함께 살아가는 식구여야 한다 이런 글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미래 사회로 공감을 이루고 가려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되냐면 저희 인류 역사에 보면 이제 봉건 사회에서 봉건 사회들 신의 가치 또는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권의 그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다고 그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는 자본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사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의 가치가 중요시되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게 됐고 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의 형태는 주식회사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중심되는 그 사회가 됐죠.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 이름을 잘 몰라도 삼성그룹 회장의 이름을 압니다 예, 유럽에 나가면 예, 그게 자본의 가치가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래 사회는 자본의 가치가 중심인 사회가 아니라 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의 형태가 협동조합 형태로 바뀔, 바뀔 걸로 예측을 합니다 유럽에서 50대 재벌 50대 재벌 중에 15개 기업이 협동조합입니다 한국에도 협동조합의 운동들이 일어나서 요즘 큰 기업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잘 아시는 아이쿱이라든지 또 서울우유도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기업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아 볼 수가 있고 국가 중앙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만 서울시의 정책도 협동조합을 많이 세우는 것이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어, 산업화 대가는 이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할 것인지 하는데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행복하려고 그러면 이 가치가, 가치가 돈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바뀌는 세상이 됐다고 하는 인식을 명확히 할 때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교정원에서 이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를 간부들이 연찬을 하면서 잡아낸 연유다 싶습니다. 행동 없는 공감은 공허하고 공감 없는 행동은 맹목적이다 이렇게 칸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감을 이루려고 그러면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덴마크에서는 아이들 청소년기에 성장하는데 한 10여 년의 교육 과정에서 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때 공감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회의 행복지수가 높게 유지가 될수 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 것이죠 지난해 인터넷 만화에 에 유행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 할때 힘내라는 책임감 없는 말로 응원같지도 않은 응원하지 마세요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지도 마세요. 고기랑 돈을 줘요. 이렇게 되있는 예,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인사는 이제 종무부에서 주로 하는 거지만은 아, 깍까하고 폭폭하면 저한테 메일도 보내시고 전화도 뭐 하든 하세요, 경무님들이. 에,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은 다음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화는 받자. 아, 전화 받으면 그 제가 해결해 줄수 없을 때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전화는 받자. 그래서 전화는 한 통화도 빼지 않고 다 받고 또 회의 때, 회의 중에 전화가 오면 다시 전화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유한이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어, 교중의 식구들이 어,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말로만 유한해 주는 게 아니라 말로만 전무주시는 정신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같이 안아줄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고 그 어, 서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어 들고 가는 것이라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될때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산종사님 존대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 나옵니다 잘못을 범한 일을 탓하는 제자들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단다 이사 갔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법문이 에, 기억들 잘 하실 겁니다 아, 한 친, 친구들끼리도 그래서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나 이거 좀 도와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청받은 친구가 그거, 그거 해주면 얼마 줄 건데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돈은 뭘 그냥 해줘 그러니까 요즘 공짜가 어디가 있냐 그리고 안 해줬어요 아, 그런데 또한 친구가 와서 나 이거 필요한데 좀 도와줘 그러니까 아 그래 도와주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비용이 들던데 얼마나 주면 될까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뭘 그냥 해줄게 그랬어요 두 사람 두 친구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와서 아는 체를 했고 한 친구는 평소에 가깝게 지냈어요. 가깝게 지내면서 필요하다고 러면 뭐든지 같이 나누어 먹고 나누어 쓰고 그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먹고 나누어 썼던 친구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기쁘게 해주는데 필요할 때만 와갖고 도와달라는 친구한테는 그거 해주면 나뭐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쉬운 저희가 주변에 볼수 있는 예화인데 전무 출신 동지들 사이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감상을 갖게 하는 예화입니다 교당에서 어그 총부에서 보내오는 여러 가지 교화에 대한 도움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교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했던 게 감사자람 운동이에요 어 어느 때인가 교화부에서 그걸 뭐 배너도 만들고 뭐 이런 걸다 디자인을 보내서 해서 걸고 그런 운동을 했거든요. 감사 잘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어요 함께 해요. 뭐그 운동이잖아요. 이 운동이 참 좋은 거 같아요. 이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공감대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새로 부임하는 이제 교정원 총구의 식구들은 사람과 그리고 혁신과 그리고 미래 가치에 중심 가치를 두고 이제 교정의 일을 해가도록 그렇게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일이 되도록 그렇게 동려를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셨듯이 예, 앞으로도 제가 총부에 일하는 동안에도 많은 선생님들 스승님들 또 그리고 좌우 선후배 동지들께서 그렇게 함께해 주신다고 그러면 온불교에사는 일을 원대로 된다고 하니까요 큰 어려움 없이 교종호 살림도 점차 나아지고 그리고 어, 또 후배들도 점차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퇴임하신 어르신들께서도 보다 더 어, 행복의 질이 높아진 말년의 정향 생활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이 좀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